현재 시각 새벽 4시 내일이 아니죠 이제 어, 네, 오늘이죠 이니스프리 라이브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또 색깔에 맞추어서 네일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항상 받으러 갈수 없어서 이렇게 어, 주마다 뭐 있기도 하고 되게 짧은 시간에 있기도 해서 항상 저는 어, 이런 요즘 많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방송은 완전 초록초록해요 요런 치마랑 어, 머리띠랑 그 다음에 초록색 귀걸이 초록색 반지 약간 이렇게 어,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항상 제가 MC를 할 때마다 어, 색깔을 엄청 맞추려고 노력해요 그 브랜드의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그 상품의 색깔이라든지 그 브랜드 방송을 할때 뒤에 비춰지는 세트들이 있잖아요 그 세트들과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 MC가 아니면 옷을 안 사요 거의 그래서 최대한 방송에도 잘 어울리고 내가 앞으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으로 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한데 그게 힘들 때도 있죠 뭐 여러 가지 고군분투하면서 찾는 중입니다 한번 라이브가 잡히면 그 전에 엄청 돌아다니면서 오래 입을 수 있고 라이브랑도 어울리면서 가격이 엄청 부담스럽지 않은 그 엄청난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열심히 타협하고 어, 만족하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신다면 정말 여러 곳을 구경하며 이것저것 지나다니면서 삽니다. 이번 라이브 때는 물결 머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디테일을 엄청 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초록색 이번에 하트 귀걸이인데 내일 길 귀걸이랑 반지입니다 <웃음> 안녕 지금 눈화장만 하고 <웃음> 피부화장은 안 했거든요 지금 이사를 해가지고 촬영하는 데가 두시간 어, 정도 가야 돼요 그래서 <웃음> 피부는 좀 나중에 직전에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속눈썹을 붙여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가 실패하고 그냥 결국 마스카라로만 했습니다. 아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막 속눈썹 풀 붙은 거 떼어내고 하느라 <웃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아무 머리띠, 옷, 치마, 초록초록합니다. 귀걸이가 가려졌지만. 오늘은 새로운 곳에 와있습니다 지금 살짝 해변은 중인데 아마 여긴 것 같아요 오 정말 뭔가 방송국이 많네요 <웃음> 저 혼자 나와서 한번 카메라를 들어봤습니다 새로운 스튜디오 <웃음> <웃음> 하얗다 매니저님 만나오이안녕하세요하이하이어 <mufflers> oh, 잠깐 거울타쿠야님이십니다타쿠야님입니다 본인이 본인이 불러? 민짱 브이로그인가요? 민짱 브이로그 데에스 하아이 도디 니이 한국어가 더좋아요 도디 도디 도디 도디 아아야야 뭘로 해드릴까요? 도디 도디 도디 한국어로 해드릴까요? 니홍구 니홍구 데샤 뭐하고 계시나요 지금? 지금 저오늘 촬영했거든요 바빠요 대본을 보고 있는데 분량이 많네요 <웃음> <웃음> 오늘 오늘 저희 라이브도 불량이 많으십니다 우리 열심히 아 오늘은, 오늘은 그래도 저는 옆에 민창이 앉아있으니 아, 오늘 어깨를 빌리는 마음로 하루짱에게 맡기는 걸로 하시다 오늘 우리 둘다 하루짱 가운데로 다해져! 짝넘겨버리는거같 항상 잘 부탁드립니다 아. 민장이 밥을 못 먹었대요. 맞아요. 그래서 케이크 먹었어요. 네, 이 케이크 있는데 이거 세개 케이크 있었거든요. 분명 지금 반밖에 안 보, 반밖에 안 먹. <웃음> 되게 억울하네. 그한 조각에 조각이 남았어요. <웃음> 되게 억울하네. 맞아 맞아. 여기 그어 아. 아무튼 네, 맛있게 먹었으면 됐죠 맞아요. 내일 방송도 화이팅 하시고 네? 뭐, 오늘 라이브도 화이팅. 화이팅. 셀카 찍으시는 중. <목소리> 아 진짜 안들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예쁘죠? 웃음> 저 이제 바로 마이크 착용 하실게요. 시간이 금 남아서 메로몬 <웃음> みたいと紹介しなす <웃음> <웃음> <웃음> 한히 추가 할인 쿠쿠뽀뽀뽀쿠쿠쿠쿠 おセルフ交換。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にね。今日は微妙な数字でいきましょう。ずっとなんとか1、なんか49。1個書いて。1個変えやんって。じゃあ、以上 <笑> <もう一個書いたんですよ。もう一個書いたんですよ。笑> 9戦のショッキングショッキングショーでした。さよなら。はい。ま、来週もね。で、お願いします。はい。 오늘도 와라이 これからもね、応援してるんでまた来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こさん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お疲れ様でし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감사합니다.